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교회에만 있는 인사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방주사 맞는 날입니다. 예방주사 맞고 더 건강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는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해 전이었던가요? 제가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한 재미있는 기사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글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미신, 한국인만 믿는 미신 말 그대로 전 세계 그 어디에도 근그 누구도 믿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믿는 이상한 미신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미신 10가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놓기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무슨 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네.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빨간 펜데스 노스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2번 볼까요? 2번 숫자 모는 죽음의 숫자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주로 4가 없습니다 이제 f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 밤에 휘파람을 불면 뭐가 나온답니다 예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네 번째 연인에게 뭘 선물로 사주면 도망간다고 하죠 신발 자 다섯 번째 방 안에 이것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고 합니다 선풍기 예뭐 저체온증으로 죽는다 질식에서 죽는다. 여러분 다 미신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비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어떻게 된다? 실명된다 뭐그 외에도 문지방에 앉거나 문지방을 밟으면 복 나간다 연인과 턱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여러분 다리 떨어도 절대 복안 나갑니다 오히려 다리 떨면 떨수록 하지정맥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열 번째는요, 밤에 손톱이나 발톱 깎으면 안 된대요 이게 먹고 사람이 된다고 하죠? 쥐가 먹고 사람이 된다 예. 지금까지 제가 열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이란 말 그대로 근거가 전혀, 없는, 근거가 전혀 없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헛되거나 바르지 못한 믿음이나 신앙 따위를 일컬을 때 우리는 미신이라는 말을 자주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에게도 미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이단들의 특별한 미신이 있습니다. 그 미신이 바로 시안부 종말론이라는 미신입니다. 그럼 시안부 종말론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에 처음 있었으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종말론의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일컫습니다 누가 보금 21장 27절에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 끝에 분명히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긴장하고 깨어있고 무엇보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안부 종말론은 아닙니다 시안부 종말론은 이미의 날짜를 정해놓고 오직 그날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다 도회시하고 오직 그날에만 목을 메고 살아가게 하는 신앙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도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이단 교주가 소위 직통계시의 근거에서 받았던 그 날짜만 바라보고 그날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짓 신앙 그것이 바로 시안부 종말론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의 전매특허가 바로 이 시안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드러났던 예가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2년 10월 28일 담임선교회 시안부 종말론 휴거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강영족 일사동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바로... 시한부 총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가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그 음. 예.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었구나 증거물이 되지 습니까 이게? 휴가가 됐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주창자인 이장님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거둬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얼마나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지셨을까 지금까지 왔지. 이장림 목사의 구속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정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까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워할 정도의 제조 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기적을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아마이 사건 우리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92년 담이성교회에 이장님 씨라는 사람이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끝이 나는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들과 학업 그리고 직장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그날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분들은요, 매일같이 모여서 밖으로 나가서 전단지를 들고 피켓을 들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걸 끊임없이 끊임없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92년 당시 때 아주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큰 시험에 별로 자신이 없었던 저는 그 시험 바로 직전에 있었던 10월 28일 저는 담임선교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아 주님이 제발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당시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제일 자신을 핍박했던 고참 그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10월 28일 당일에는 너무너무 잘해주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28일 내무반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고참은 오른편에 또한 고참은 왼편에 누워가지고 자기 팔을 꽉 끌어안고 자더래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고참은 자기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 고참의 다리에다가 묶고 그렇게 자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오늘 밤 네가 공중에 재림 될 건데 그러면 공중으로 휴가할 때 우리도 좀 따라 올라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우픈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휴고설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사회 전체에 대사회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동안 한국교회 모든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92년 10월 28일 이후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이란들은 더 이상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2022년이었죠 2022년 10월 그때가 1992년 10월 28일 있었던 딱 30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현대 종교에서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휴거 소동 후 30년 그때 인상적인 기사글 하나가 실렸죠 시안부 종말론은 현재 진행형 아직도 모든 이단들의 트레이드마크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 이단들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건전한 종말론을 분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즘 이단들의 시안부 종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려면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소위 빅3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에서 시안부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면 1980년 상간에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남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저 여자분 저 여자분을 장길자라는 여자분인데 저 여자분을 여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단체다 여기까지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끊임없이 주장해서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셨던 단체입니다 1988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예수님께서 재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흑색 선전을 했고요 그게 불발이 되니까 1999년 Y2K를 빙자해서 지구 멸망이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불발이 되니까 2012년에는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을 빙자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가장 최근이었죠. 작년에는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예수님이 코로나를 타고 재림한다고 라 주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자아냈던 단체가 이 단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꼬리 자르기의 명수입니다. 시안부 정말로이 불발로 끝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항상 입을 닦았습니다. 이걸 보다 못했던 국민일보에서 어느 해인가 특집으로 하나님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는지를 드러내는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발끈했던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국민일보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만합니다. 그동안 한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역사와 연역을 쭉 살펴봤던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이 났느냐 이 단체는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회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 이단단체가 맞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 동구에도 있고 진장동에도 있죠 큰 하나님의 교회들이 울산 곳곳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 단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 중에서도 이오안 계열의 구원파를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선교회 명칭을 아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를 빙자해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 명칭으로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데요 우리 울산의 복산동에 보시면 울산교회라는 건강한 교, 고신측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그러나 성안동의 울산교회는 구원파 구원파 중에서도 이호환 계열의 구원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단의 소위 그 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호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3성전이 세워지기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이 세상을 불로다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자아내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따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4만 4천이 채워져야지 우리 신천지의 14만 4천이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년 전에 이미 신천지는 14만 4천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교리를 또 바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교리를 바꾸냐 진짜 진짜 14만 4천이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생불사의 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들의 숫자 안에는 허수도 있고 허상의 숫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이제는 진짜 알곡과 같은 14만 4천이 채워져야지 진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퍼뜨리면서 여전히 많은 신도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JMS 여러분 정명석도 1999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 16년 동안 지금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웃깁니다. 이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만민중앙교회가 지금 두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성전, 하나는 본당 성전,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이지룩 씨가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시옵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자기가 뭔데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합니까? 더 웃긴 건이 말에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끊임없이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끝과 마지막을 강조했어요. 신도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외시하고 오직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으로 이란 교주들은 많은 재산과 그리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신의 덩치를 키워서 지금도 사회 안에서 여러가지 악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단체들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가지 잘못된 이단 단체 특별히 사이비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가지 채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첫번째 채널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단체는 사실 휴거 불발설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2017년에 휴거가 필리핀에서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다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되어서 한국에서 휴고가 있을 거라고 했다가 풀발됐습니다 2017년에 이제 휴고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렇게 계속 불발불발발로 불 끝나고 있는데도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극적인 썸네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자꾸만 자신의 채널을 보게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큰날 재림교회라는 채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딱 못을 받기를 2030년 4월 18일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14만 4천만 구원 받고 나머지 거짓 크리스찬들 25억 명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는데 그날이 2026년 9월 11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14만 4천을 모집했다가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나 강의 보는 것에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나 강의 보는 것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읍시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나 강의 보는 것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읍시다 여러분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 시간 시간마다 사회자가 성도들에게 꼭 이걸 읽히게 하시는 이유 그건 성도님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떠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출처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영상들 여러분 그거 함부로 보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 교구 목사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이, 의심이, 의심이 안심입니다. 의심이 안심입니다. 의심이 안심입니다. 의심이 안심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광고 문구 아닙니까? 의심이 안심이라는 것 영적인 보이스피싱도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함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건전한 종말론 분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입니다. 요 근래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이 목사님 이 채널 봐도 돼요? 이 채널은 안전한가요? 이 영상은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영상들과 채널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이비 2단 종말론자들은 서로 추장하는 것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 2단이고 특별히 불건전한 종말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비율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끼워 맞춰서 해석한다 이건 2단입니다 여러분 2단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밀한 상징, 비밀한 숫자, 비밀한 비유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주로 쓰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나 극단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는 이계시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 비유와 상징을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실상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유나 상징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여러가지 상황들과 끼어 맞춰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은 이단들의 고유한 해석 방법이라는 걸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의 날짜를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보면서 주로 집중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그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남겨줘야 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특정한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합니다 한간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인물들이 있었죠 은혜로교의 신옥주씨 그리고 또한 한농복구회의 박명호씨 이런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제 곧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난처를 제시하는데 은혜로교의 신옥주씨 같은 경우에는 피지 한농복구회의 박명호씨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그곳에 새 천국이 임하고 그곳만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한 교회 단임이 귀신을 내쫓는다며 신도를 구타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폭행을 비시하는 현장이 공개돼 비성경적인 이단의 어두운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사장마당이란 의식을 통해 신도들을 꼭두각시로 만든 과천 은혜로 교회 신옥주 신옥주 측은 성경에 예언된 낙토가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라고 주장하며 피지가 왜 약속한 땅이냐 이걸 눈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것을 눈으로 봐야 돼. 신도 400여 명을 집단 이주시켜 감금 폭행과 노동 착취를 일삼았는데 지난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도폭행, 노동착취, 외화반출 등1한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옥주 저들 거짓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자의적 해석은 물론 시안부 종말론과 신비주의를 내세우며 약속의 땅 피지에서만이 종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진옥주 JTBC 취재 결과 피지로 간이 교회 말고도 신도들을 해외로 이주시켜 집단 생활을 한 교회가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 역시 곧 한국이 멸망할 거다. 지상 낙원으로 가야 한다는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Okay. 경북 상주 디교의 신도였던 이모 씨. 교회 박모 목사가 2009년 신도들에게 브라질 이주를 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경기과천 이교의 신모 목사와 비슷했습니다. 곧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전 재산을 정리를 해서 빨리 도시를 떠나서 브라질로 가지 못한 신도들은 국내에서 집단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 일을 했지만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금을 받는다는 건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거, 먹여주고 세워주는 거, 그게 임금이었죠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구타 등의 가혹행위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단걸 먹거나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수십 대씩의 폭행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정당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브라질 집단 농장으로 이주한 신도들은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단 농장을 천국으로 믿고 재산을 정리해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신도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고 D교회는 브라질에 4천만평이 넘는 농장을 조성하고 여전히 신도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와 우주를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지만 안전하다고요? 브라질만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고 따라간 사람이 피지에만 400명 브라질에만 천여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안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 주님 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전한 안전보호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네 번째입니다 구약절개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집니다 요즘 이단들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소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쭉 보여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시간표가 이 절기에 숨어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를 잘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가의 근거에서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 계절력으로 가을쯤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666부가 바코드다 혹은 베리칩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는 백신인데 어떤 특정한 백신을 맞으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종을 당한다 말도안 되는 이상한 음모론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시키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특정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종말론 2단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비율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두 번째는요 자신들만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 날짜를 알고 있다 2단입니다 세 번째 특정 지역을 도피처로 제시한다 그리고 네 번째 구약의 절기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숨어 있어서 그절기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추측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야기시킨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론 2단에 주장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종말론에 속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여러분 바로 알면 바로 믿고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알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 양육 훈련반 개강된 것다 알고 계시죠? 건강한 종말론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건강한 교회 중심적인 성경 공부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는 성경 8과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한눈에 보는 교리 끝과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숙반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기초 제자 훈련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뉴 이단 세미나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전에 수강을 다 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수강했던 거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아무도 못하시잖아요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가 바뀌었잖아요 강사가 바뀌었으면 새로운 내용들이 가르쳐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났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났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끊임없이 났습니다. 반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의 분명한 교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한 교리 중심적인 삶을 살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성경 묵상훈련. 여러분 이 묵상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성경 해석의 비법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감목 이상씩 꼭 수강합시다 한감목 이상씩 꼭 수강합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종말론 이단에 대한 이 부분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즉 종말이 공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과연 공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초대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 세계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 속에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결국 공포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공포가 아니라 영광이고 기대와 소망의 날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바른미디어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상담이 그릇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염병, 도처에서 들리는 전쟁과 자연재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이 틈을 타서 종말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케케무군 수법이 다시 유행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종말은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요 영광이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영화롭게 되는 날임에도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이 통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탈한국을 외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 한국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야 당연히 있지만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하거나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블루투스가 연결된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걸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이런 종말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묵상한 구절이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여전히 전염병과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가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의 책임은 다하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되는 자들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어디를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는 이두 가지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그런데 정말 기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이곳에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불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짓밟히는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그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을 한 부족을 넘어서서 한 국가, 민족 그리고 그를 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임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새 하늘과 새 땅이 의가 있는 곳입니다 불의와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맹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그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이곳에서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헤어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 나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 전쟁, 전염병 천재지변, 지진 그리고 해계망측한 여러 이단들의 출몰 요즘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온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인 종말로는 무장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대웅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자 찬송이었던 이 성경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산론의 거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힘차게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성령적 종말론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불건전한 종말론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에 대해 더욱더 분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이단에 빠진 피해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건강한 교회와 연결되어 바른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건강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더욱더 분별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날을 기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병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드리는 것이 작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병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